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고가구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집에 꼭 오래된 이런 고가구들이 있어요. 뭐 위에 할머니들이 쓰셨거나 외할머니가 썼거나,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쓰던 고가구로 갖고 왔는데 옛날 고가구들이 생각보다 수납이 상당히 잘 돼요. 깊고 튼튼하고 우리 얘네는 부서질 생각도 별로 안 해요. 그래가지고. 요거를 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게 지금 딱요 안방에 들어가는 그 작은 복도에 지금 놨거든요. 얘만 덩그러니 놓자니 뭔가 좀 집이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밝은? 지금 아주 오래된 거가 아니라 지금 인테리어하고 좀 어울리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가구에는 앤틱이 함께 어우러지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위에 패브릭 그린이랑또 전등을 엔틱 느낌의 전등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달아서 느낌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어떤가요? 느낌이 좀더 뒤로 가야 되나? 네, 제가 꾸며본 고가구 인테리어는 이래요. 일단 제일 먼저 한 거는 이 패브릭 포스터를 달았어요. 패브릭 포스터랑 고가구랑 어떤 게 어울릴까? 처음에는 식물들도 엄청 많이 봤고 동물들도 많이 봤고 이 나무가 강한 색이잖아요. 좀 진하고 좀 딥한 그런 우드톤이어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적인 거를 갖다 대봤는데 죄송해는 안 차는 거예요. 아마 요 고가구가 없었다면 이 자리는 엄청 커다란 패브릭 포스터가 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고가구도 진한 오드 톤인데 거기에 약간 좀톤 다운된 서인장 포스터가 있으면 좀 너무 집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은은하면서도 고가구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포스터를 찾다 보니까 명화 쪽으로 갔고. 명화 쪽으로 가다가 제가 발견한 그림이 바로요 모네의 메르시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한 거는 바로 엔틱 조명을 달았어요 요즘 엔틱 조명들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레트로 인테리어 라고 해서 엔틱 조명들도 나오는데 요게 지금 불을 켰을 때 요런 느낌인데 불을 끄면 불을 끄면 또 요렇게 조명갓이 유리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유리갓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짝반짝 화려하게는 아닌데 이 유리 자체가 주는 투명감이 있어서 뒤에 있는 그림을 너무 과하지 않게 가리지 않으면서도 오래된 고가구하고 앤틱 조명하고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해준 건 바로 소품들이에요. 소품들을 최대한 엔티풍으로 그렇게 꾸며봤는데, 요렇게, 촛대하고, 이 초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원래는 요렇게 빠지는 건데, 촛대를 쏙, 쏙, 넣을 수 있는 촛대하고, 얘는 되게 화려하죠? 얘도 하나의 촛대인데, 이렇게 화려한 촛대도 있고요. 이건 미니어처 향수들이에요. 이렇게 미니어처 향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었고, 이건 원래 컵이랑 세트인 에그 장식품인데 이렇게 열면 장식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엄마건데 제가 얼른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요 안에는 사실 숨은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숯이에요 숯요 방분탄이라는 건데 방분탄이 집안의 습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먹어 나쁜 그런 포르말데이드 같은 거를 먹어준다고 해서 요렇게 숯을 담아봤고요 가끔 저는 이 초를 집에서 냄새가 나면 초를 켜요. 그래서 안에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초가 있으면 이것또한 장식품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고 요거는 조금 오래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낡았는데 요런 앤틱 소품들은 또 낡으면 낡을수록 매력이 있잖아요. 그리고 요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몬글라스 향 넣어 무좋고 얘는 진짜 유칼립투스에요 유칼립투스를 말려가지고 꽃다발을 선물 받을때마다 그중에 유칼립투스하고 요런 말리면 예쁜 꽃들 가지들을 한곳에다 모아서 그냥 꽂아주기만 했는데도 인테리어 느낌이 확 나죠 요거는 앤틱 액자의 제 결혼사진이에요 저도 요럴때가 있었답니다 이렇게. <웃음> 요렇게 고가구하고 함께 꾸며본 앤틱 인테리어 어떻게 보셨나요? 집안에 분명히 하나쯤은 엄마네 집을 가든 시어머니 댁을 가든 아니면 할머니네 집을 가든 꼭 이런 고가구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오래됐어, 낡았어, 버려야지 이런 생각보다 얘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인테리어적으로 빛을 볼수 있게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고가구를 꾸며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